중동사를 이제 할게요. 이 상영한 놈들, 품정사 그다음에 동명사. 이 동명사는 어떻게 하나요? 동명사하고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얘네하고 어떻게 구별하냐고 얘네들이 얘네들 이렇게 이거 분살할거 아니야? 이인고쿠히니까얘네들 어떻게 구별하죠? 준동사. 이 특이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거 앞에 전치사 가은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목조가 예를면 피니시나 스탑이나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동명사를 목조로 취하잖아요 그죠? 전화관계로 보면 얘가 분산지 형용사인지 알수 있어. 분산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알수 있어. 얘는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명사적 특징이잖아. 얘는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형용사적 특징이잖아. 얘는 다 되잖아. 내가 이거야. 형용사, 음. 동사, 명사 다 돼요. 알겠어? 어, 얘는 부사 특징 쓰려면 얘는 명사. 그 다음에 얘는 뭐? 볼이라고 썼는데 다시 쓸게. 명사의 특징. 형사 특징, 부사의 특징. 그돈 쳐발랐잖아, 그 어? 그치? 어, 김아중이라고 생각해. 다행이다. 어. 아무도, 어. <웃음>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대단한 거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좀이 균동사들이 하는 역할들을 좀좋은하는 거야, 대충. 이거야. 어,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어. 그래서 나온 게, 어 뭐라 하냐면, 명사적 특징. 명사적 특징이래요. 명사적 특징. 명사적 특징은 두 가지. 수동사와 뭐가? 어? 어, 동명사. 얘가 명사적 특징 <웃음> <웃음> 얘가 하는 역할은 뭐요 명사예요. 미국. 얘는 뭐야? 영어는 과학이다니 과학 시간이 끝게 어. 뭐가 있어? <웃음> 명세를 특히 뭐예요? 뭐, 어떤 역할이주어주어옥조고 뭐, 하나 더 있어요. 본격. 성격. 본격로봤어요 음. 음. 끝장난 거지, 뭐, 여기잖아요. 내가 뭐, 음. 말로 길게 한 걸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명하게 되는 건데. 백문이 불일견, 영어로 원 하니? To 이 e e Is? t 끝났네. 자, 여기서 뚫 무슨 역할이니주 왜냐면 통정사 무슨 역할이니? 죽겠고. 어, 이거 똑같이 쓰면 뭐라고 그래? 동영사도쓸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동영사도통영사도 똑같이 명사도 죽지가 아니 i 승인. 이 s 이 때는 투비를 입으하면안 돼. 빌리, n 이 돼야 돼. 이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언어라는 것은 일관성도 있어야 돼. 이게. 알겠어? 어 앞에는 투정 써주고 뒤에는 i n g 써주고 막 지들 멋대로 이러면 안 돼. 규칙이 있어요. 알겠어? 과학이라고 얘기했잖아. 동영상 줘 어, 주격 보어로 되게 역시 동명사. 그렇지? 명분이 불여기의 이야기다. 그죠? 100번 외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아, 것 많이 낫다. 이거는. 자, 여게 명사적 특징입니다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게딱 하나 있긴 해요. 뭐냐? 자, 어? 그녀는 어, 그녀는 e 인조이드. 자. 어? 이다닥뭐 너무 쉽 뭐예요? 목 먹이 아니야? 먹. 뭐? 응? 인조의 다음에, IND. 그렇지. 먹. 조롱하다죠? 놀리는 거죠? 타잔 놀려는걸 즐겼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 아, 이때는 투정사를 목적으로 쳐. 투정사도 원래 목적으로 될수 있는데, 이 동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투정사를 목적으로 쳐는 동사와 동용사를 목적으로 쳐는 동사, 이것만 너에게 커버하면 되는 거지. 그쵸? 꼬마 커버하면 되잖아. 투정사에먹적로치는서보이니사이자투정사만 오는 봉사 뭐 있어요? 바바바이 봐. 봐. 봐. <웃음> 7 5조, 3 4조 우리한테 딱 맞는 운율이라고. 운율, 운율 너희들 피 속에 너희 들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고. 어? 신토불이라고 신토굴. 우리한테 맞아요, 진짜로 이게. 우리 시 같은 것도 봐봐요 우리가 암송하는 시들 보면 거의 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보다 7쪽 아니에요? 사 뿐이 들려밟고 다시 없어서 아니면 44쪽. 아니면 34쪽 이러거든. 바바바죠. 바라다 원트, 바라다 위시, 어 바라다 호프, 좋아다 페어, 바바바죠. 어 왜? <웃음> <웃음> 이런 걸 좋은 소라 그래 좋은 소. 바바바죠 계약 체결에는 계 게... 계속하다고. 계약 어. 체결에는 약속하다. 계획하다. 어 계획하다 플랜. 약속하다, promise. <웃음> 뭐뭐 일치하다, pretend. <뭐뭐 웃음> <일치하다. 웃음> 결심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decide. 빠바바죠. 계약 체계되는. 동의 선결이고, 동의 선결. 계약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 살래? 어, 나 살게. 이래, 이게 동의가 돼야 아. 이루어지는 거지. 동의 선결. 동의하다, agree. 의도하다, intended. 선택하다, choose. 아, 투정서를 목조조차 합니다. 다시, 결정하다, determine. 투정서 목조차 한 동사들하고. 동의선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학실해야. 이거! 이거! 확실해야. 이거! 확실해야. 그것이 확실해야 이거야 이제 네. 네. 한 사필이 같잖아요. 기거이 뭐일까? 네. 기거 확실해. 기대하다 익스펙트 거절하다 리퓨즈 탑은 탑은 누구나 짜지배우랍자 배우다 런. 부정사를 목격을 찾는 거. 실실 실패하다. 확실 부정사를 목격을 찾는다. 확실해야 자 부정이 사다 부정사를 목적격로 찾는다는 뜻이야. 계약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계약할 때는. 그죠? 이제 14월 때도 이렇게 편선아요. 뽑아 봐. 조 계약 체결에 는 동의 성립되고 계약 체결에 대한 부동이 사라지나. 몇개게안 된다. 어? 이게 투정사 목적어 취한 동사야. 동명사도 안 해요. 동명사. 동명사만 여기까지. <웃음> 일단 동명사만 어이 동명사. 이것도 뭘로 갈까? 오, 호, 저 미스, 호, 저 미스, 저 미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호, 저 미스, 시련호, 굳이 미스요, 아가씨, 아니, 아가씨, 호, 아니 맞죠? 미스, 시련호, 이거 끄집고 인타고, 호, 저 미스가 되요.까지 부인 타가 부인 하다가 부인 타가 위기 감당 못하고 단자는 아무렇습니다. 단자 끝을 단자야. 못하고 위기 감당 못하고 피락하네요. 피락이 뭔지 좀딱 떠올라요? 피 피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요 피락하는. 그아이 네. 스토리를 얘기해줄게요. 호점이 있호점 아가씨. 이런 아, 것이다. <웃음> 저항하다. 저항하다. <웃음> 저항하다. resist. 하 <좋아하다>? <웃음> 미스 미스. 놓치다. 빠뜨리다 호점이 있실 실. 천하다 p r a c 실현실현이 뭔지 알지? 네. 차였단 말이야. 산에 커피였는데 남자한테 차였어. 같은, 같은 회사인데. 사무원자가 어떻게 있어? 실현당 했잖아. 연기하다. 포스폰 어? 아. 후 어, 그래. 후회하다 후회하다 보니 그래, 그래. 음... 왜 그래 어실현당는에실 <웃음> 끝까지 부인하다가 끝꼬지 부인하다가 끝에다 시 동영상을 합니다. 음. 고자는 고려할 고자. 자, 야 이거 한번한번고려하다 어떤 시진는그지 스탑. 부인하다 부인하다 디나이. 인정하다, 어드미트. 끝까지 부인타가, 위기감 나, 위험을 무릅쓰다, 위스크. 기, 꺼이다꺼리기 짜요. 마인드. 꺼리기감 감, 감, 감 어플리쉐이트 감사의 역이다. 감사하다, 역. 단, 단, 단, 단, 단, 크위트 인간하다. 끝. 끝. 어, 아이감 고, 점이스 시련은 끝까지 부인타가 위기감 나 못하고 피락하네요 그러니까, 어, 내가 찼어요. 내가 아, 어, 제가 차인 게 아니에요. 뭐, 이래가지고, 뽕난 거지, 이제. 아, <웃음> 쪽팔려. 어, 좋아요, 좋아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아주 음? 유치한. 네? 응? 네? 네? 네? 차였는데. 차였습니까쭉팔린이죠 <웃음> 아니, 근데, 자세히 알요 <웃음>